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더라도 두피 손상이나 머리뼈의 골절, 뇌 좌상 소견이 없다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춘천지법 2016 가단 54936 2018 가단 338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주체인은 중증 뇌출혈 등의 진단을 하고 비외상성 내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판단하였으며,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경막하 출혈 자체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출혈이라는 이유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어지러움증으로 혼자 넘어지고 가벼운 외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망인의 머리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 충격이 크지 않으며 멍 외에는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멍 또한 외상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데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닙니다. 더욱이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고,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감정인은 이 사건의 경우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살피면 비록 망인의 사망에 일부 외적인 요인이 관여했을지라도 주된 사망의 원인은 질병인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